그리고 난 존나 변디 아니고 쿨 쾌변인이라서 개센 <목소리> 너... 어? 뭐야 나 인포야? 쿡쿡 <목소리> 니네 아이스 이번 판 이기면 만냥 미션. 어? 아, 오케이. 아, 씨발 이거 들켰다. 아, 들켰다. 아, 씨발. 핑크임. 자죽 자신함. 핑크임 리얼 자죽 자신하고 내가 발견했는데 나 찍고. 너가 자죽 자신했잖아. 그러고 내가 발견하니까 네가 리포트한 거잖아. 응. 핑크해 보세요. 아니면 나죽여 핑크부터 핑크 죽여 그러고 나 죽이셈. 아 이거 그거 할수 없나? 내가 미리 죽일 수 없나? 아 근데 저게 먼저일 것 같은데? 미안 ㅋ ㅋ 니 아니 이걸로 또 임포스터를 날 준다고? 벤터 어디로 나올 수있요 이번판 이기면 만냥 휴즈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그럼 나 변비 찍을걸. 음, 조수용. <웃음> 어, 어? 아, 진짜. 아, 이번 판못 이기겠네요, 이번 판도? 음, 변비야, 너 뒤졌다. 오케이. <웃음> 이거, 이거 변비네. 변비 X 따라다녀 일단 저거 소환한다 X. 이것이 진짜 변비 미션하는데 게이지 안으로 내가 쫓아가서 봤어 갈색 보내고 나 아니면 나 죽이세요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.. <웃음> 어, 와, 이거 노랑이랑 까망인가 보다. 그리고 난 존나 변디 아니고 쿨 쾌변인이라서 개 쌘. 아 아다새끼 맞을 듯 그래 일단 죽이자 왜냐면 지금 원한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제사 지내야 돼죽이요 빨강이야? 좋아 이렇게 나의 숙적 빨강이도 이렇게 보내버리자 약간 니네 이기는 거에 관심 없어 보인 서러워? <웃음> 핑크도 보내줘? 같이? 응, <웃음> 음, 좋다 응. 음. 와! 대박이네! 키해 음, 보자, 그럼. <목소리> 정치질 리얼 실체들끼리 는것같 초록 이마 가봐라니! 확시마 가봐라! 오?! 야이 <목소리> 이 새끼 누구야? x x x x x x x 변비짱 킹치만 난 이미 변비짱 찍어버렸는걸? <웃음> 아이게 뭐야 응? <웃음> 나 진짜 조 ㄴ 웃긴다 진짜 응? 진짜 존엔 웃기네? 진짜 존엔 웃기 <웃음> 동생이 컷! 응? 수치 내 말이 맞지? 응. 어 뭐야? 아니? 밴드 타? 또? <웃음> 미친놈이냐? <웃음> 밴드가 없이 <웃음> 종작지가 화장실이냐? <웃음> 벤트 종작지가 화장실이라는 곳이. 좋네, 학계는 <웃음> 정상. <웃음> 네? <웃음> 아, 존나 웃긴, <웃김>, 진짜. <웃음> 어, 뭐야, 아니네. 야, 이저 ᄉ 가 인포네, 어? <웃음> 갈색이 <웃음> 변비인 게 죄였다. 응. 음. 음. 사라님도 양옹 냥이로 가야.. 양하냥하 헷갈려. 헷갈렸어. 응. <웃음> 음. 다들 이제 인포소를 찾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. <웃음> 와! 노란인 같은데? 하고만 말하다니 없네 노랑고 일단 노랑 황미 보자 일단 노랑 황미를 보러 가자 이방 믿으라는 말이 제일 의미 없다 <웃음> 노랑이 확실히 다 확인한다 이 토론 게임이었나요? 그쵸? 킹리 적으로 자기 주장을 가장 목소리 크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. 시참 이번 주는 안하죠? 응. 음. 맞네! 어? 빨리 어디 갔어? <놀람> 야! 와 마이 생 나가노! 들켜서 나간 거 아이가? 노랑이 왜 갑자기 바뀌었어 노랑이 촉이 맞을 수도 있어 아까도 틀렸다가 맞았어 노랑이 촉 검간다 일단 결과보자 아 이거 어? 와 아, 이런! <웃음> 핑크 필단지 <핏 아니지. 웃음> 변비 오랜 침묵 속에서 깨어났네 난똥 싸러 갈게, 변비야. 마이. 치킨 먹었더니, 똥매려 아, 이론 아, 그러면은, 나 이거 긴급 누르고 나가야겠다. 똥 산다고 그러고 나가야지. <웃음> 나, 똥 싸러 갈게. 마이. 치킨 먹었더니, 똥매려 응. 변비 놀려주려고 켰어. 아니, 근데 똥은 싸야 할거 아니야. <웃음>